34번입니다. 3 4번에요줄 어, 맞추고 자, 문화에서 지리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 이 두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리학자하고 역사가가 어, 어떤 짓을 하고 있대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요. 단서 찾아야죠. 그렇죠? 어, 자, 지금 단서 들어왔는데다 읽을 수는 없어요. 자, 우선 우리는 동사의 특징위에 임브레이스 한단를 쓰고 있다. 임브레이스 뭐니? 허용하다, 야. 허용하다. 깨어앉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억셉트, 수락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 가르치는 거지. 자, 역사학자,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눔이, 자, 적지주의는 a 모두란 표현이긴 해요. 나눔이 나오고 뒤에 벗을 수가 보일 거야. 어디니안 보인다. 여기 있다. 자, A뿐만 아니라, 오,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활동의 측면들. 이런 것들도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 노군쪽으로 스케일링 풍이 있죠? 자연세계의 많은 측면들, 다양한 측면들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뭐방정점은 어, 뒤쪽이라 좀 찍히긴 하죠. 그리고 얘 네. 나왔는데 얘는 네. 아니어요올 어? 블라블라. 아, 나가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기준으로 뭐로 먹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 역사가 들어가고 지기, 역사와 지기는 이런 것들을 또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나돌리의 보을시기를 뭐로 먹었다? 보호대 드 b 로 바꿨다. 보호대 드 b 로 바꿨다고, 이렇게. 아까는 뭐였는데, 여기 A 나오고, 오도록시 다음에 나오고, B 나오고.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보호대 드 b 로 바꿨다. 알겠죠 야, 이런 측면들을 자꾸 활용한다. 구문을 활용하는 걸여러분들잘 보시면 아닙니다. 결국, 첨가, 추가 의미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동일한 구문이 또 이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 뭐예요, 그러면? 역사와 지리 또는 역사학자, 지리학자들이뭘 수용하고 받아들이다는 얘기예요. 또하나잖 embrace. 행위, 그 다음에 자세, 체육, 개개인들, 그리고 집단의 기타 등등 됐니? 게다가 더군다나 마지막에 결정적인, 결정적인 단서를 흘립니다. 첫 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됐니? 꼭 끝문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역사와 지리는 이런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퍼고 어, 뭐. 여기 나왔네요. 단체가 스펙트럼인데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이야. 답하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폭넓은 스펙트럼. 이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는 어떤 다양한 주제, 주제의 범위. 이걸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켰다. 이거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그다음에 문학, 어, 문학적 이론들 이런 거에 또 넓은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어, 공부,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요거 나오고 도치됐으면안니다 이주 뒤에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지. 다양한 또 특성들이야. 뭐 이런 특성이야? 역사적 지리. 역사적 지리에 관한 다양한 특성들. 점점 다양한 특성들. 이런 것도 역시 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됩니까? 이거, 단속하게자하요 어, 답은 몇 번? 3번. 자, 기사 끝났다. 이사 다. 다시 한 번. 댓글 단다. 댓글. 자기 추천했다는 거, 완강했다는거고 댓글 달아야 되는, 어, 구상도 필히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응 음. 힘들게 공부하는 거니까 접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